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2019 블리즈컨에서 드디어 디아블로4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시네마틱은 물론 플레이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디아블로4의 시작은 디아블로 시리즈의 1편과 2편의 계승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됩니다. 이모탈 사태를 만회하고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특유의 음산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렉터의 말을 따르면 디아블로4의 주제는 암흑 세계와 유산이며 이전 시리즈에서 일부분만 공개했었던 성역을 주 무대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 영상에서 캐릭터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모닥불이 있는 친숙한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너무 뻔한 디아블로의 캐릭터들이 앉아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확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야만용사, 원소술사, 두루이드 등 총 3명의 캐릭터가 공개되었는데요 원소술사는 전기, 얼음 등 다양한 원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위험한 상황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원소로 변신해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펙트는 물론 타격감도 너무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리즈에서 봤었던 스킬들도 많이 보이고 인게임 캐릭터의 모습이 동네 마실을 나가는 아줌마 같아서 캐릭터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소술사와 동일하게 야만용사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의 야만 용사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줬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달라진 부분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디렉터와의 인터뷰에서는 물리적인 스킬과 고대 마법을 사용하며 전투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새로운 변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드루이드 앞에 먼저 공개된 두 개의 캐릭터가 너무 뻔해서 그랬는지 오랜만에 등장한 드루이드 캐릭터가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켈트사제 컨셉의 중년 남성으로 늑대를 소환해서 함께 싸우거나 자연계열의 마법을 사용해 적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곰 또는 웨올프로 변신해 순간적인 파괴력을 발산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완벽하게 새로운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앞에 캐릭터들이 너무 무난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 볼수 없었던 탈것 시스템도 추가되었는데요. 탈것의안정및 외형을 변경시킬 수 있었고 각 캐릭터마다 탈것 전용 스킬들이 존재해 전투에 대한 변화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2를 떠올릴 수 있는 스킬트리 UI를 볼수 있었는데 유저의 선택에 따라 스킬 및 특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신만의 개성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전설 및 세트 아이템을 파밍해 룬을 장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NPC들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동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디아블로2의 용병 시스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디아블로4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멀티플레이를 강조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의 월드에 4명 이상의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고 pvp 및 보스전을 함께 할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0명 정도의 유저들이 기존 화면보다 좀더주마우웃된 카메라 뷰에서 거대한 보스를 잡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디아블로4는 좀더 많은 인원들이 협력하며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전 디아블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4인 정도의 규모에서 파티플레이를 했던 디아블로를 10명 이상의 유저와 함께 호흡하며 플레이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급하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유저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캐릭터 디자인부터 전투 및 시스템까지 이전의 디아블로 시리즈를 생각해본다면 완성도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기대 이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영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